안녕하세요. 제이도쿠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프리마켓에 참여를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일요일 하루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구매를 하거나 구경을 하실 분들은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면서 뒷마당으로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프리마켓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한 번씩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거기 있을 테니까 혹시나 알아보시거나 뭐 혹시나 인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인사를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프리마켓에 가져갈 피규어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 뭐 저렴하게 정리할 것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른 분이 가지고 갔을 때더 이쁘게 전시를 하고 더 소중하게 소장을 해주실 분을 찾아서 보내는 마음으로 지금 물건을 살펴볼 겁니다 우선 이 아이언맨 라인들은 아직은 건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슈트를 더 모을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아저 뒤에 이 비주류 기체들은 그냥 판매를 할까 아직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스파이더맨 라인도 음더 모을 건데 이산 파이더맨이 노웨이온 버전으로 헤드도 바뀌어서 또 출시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아직 고민이기는 한데 이거는 추후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스파이더맨 기체는 조금 더 모을 겁니다. 아이언맨도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슈트 디자인이 이뻐서 좀다 모으고 싶은 마음이고요. 어벤져스 라인인데, 사실 여기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게, 아, 정리를 다 하고 싶은데, 막상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아, 정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뭐 애정이 없는 캐릭터들 위주로 리큐리랑 필콜슨 아 필콜슨 정말 좋아하는데 저건 어차피 정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 있으시면 구매하시라고 캡틴 아메리카는 엔드게임 버전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11호 버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11호 버전은 가지고 가서 처분을 하고 엔드게임 버전으로 <웃음> 구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퀵실버도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저 퀵실버는 캐릭터는 그냥 그런데 조형이 너무 잘 나와서 인물 헤드가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소장을 하고 있지만 저것도 우선 가지고 가서 구매하실 분이 나타나면 판매를 하는 거고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이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는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칸에 있는 배트맨 시리즈 알프레도랑 고담 고담 맞나? 저 경찰청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 경찰청장이랑 가지고 가서 판매가 되면 판매를 할 생각이고요 아 이것도 막상 정리를 하려니까 정말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쉽게 아 이거 또 팔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또 쉽게 또안 되네 아 이거 그냥 갖다 팔아 버려야지 이게 안 되네요 와 아, 진짜 어렵다 이소룡도 제가 그냥 기념한다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소룡도 가지고 가볼 생각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스탠리 안경인가 선글라스인가 이게 없어졌네 아 이사하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오시면 또 이거 이 상태로 이렇게 들고 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쇼핑백 구매하려고 크기를 재려고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쇼핑백에 담아갈 수 있게끔 봉투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야지 있는 건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저희 집이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면은 창고가 있습니다 저쪽에 피규어 박스들 다 넣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반프레스터 피규어들 이 피규어들은 이제 헤비 컬렉터분들도 물론 오시겠지만 그냥 가족들과 놀러 왔다가 혹은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이제 빈손으로 가기 싫으신 분들이 가볍게 살수 있는 편하게 한두 개쯤 집어갈 수 있게끔 저렴한 거를 좀진열을 해두고 싶어서 방프레스토 저 중고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할 생각이거든요 저것도 다 챙겨 갈 거고 이쪽에는 구매를 해놓고 지금 개봉을 안한 피규어들 스타로드도 있고 이거 컨셉아트 출시했을 때 사이드쇼 홈페이지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구로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개봉을 안 했습니다. 이 비닐도 안 뜯었어요. <웃음> 이럴 거면 뭐 하러 구매를 했을까? 브루스 배너도 있고 스파이더맨 스텔스 슈트 드럭스 버전도 지금 이거 사놓고 이거 언제 샀지? 어디서 사온 거야 이거? 그대로 있고 비전도 사, 샀는데 그대로 있고 그건 제가 조니뎁을 좋아해가지고 샀지만 아직도 개봉을 안 했고 엔드게임 타노스도 그대로 있고 야 이거, 이거 얼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식장에 타노스는 하나밖에 전시를 할 수가 없는데 엔드게임 타노스를 전시를 할지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인피니티워 타노스를 전시를 할지 이것도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제 핫토이 박스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고 같은 게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박스들을 다 찾아야 돼요 가지고 갈 피규어 박스를 와, 찾아야 되는데 막막하네 와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인데요 지금 이쪽에도 피규어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그란디스타 시리즈는 다 소장을 하고 싶어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딱히 진열을 해둘 곳도 없고 주인공 캐릭터들만 진열을 할까 아 진짜 너무 너무 어렵다 너무 갈등된다 진짜 아.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는 건 제가 계속 소장할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작은 리니지 피규어 사실 이런 건 너무 고전이라 개봉도 다 되어 있던 안에 제품이 어떤 건지 확인을 했던 것들인데 이런 거는 진짜 저렴하게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던파 요즘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나? 옛날 던파 피규어인데 이것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지고 가면. 또 저렴하게. 아무튼 이것저것 있는데 잘 챙겨가서 한번 열심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과 4월 2일 날 있을 후니버셜 스튜디오 프리마켓 많은 분들 구경 오셔서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4월 2일 날 후니버셜 프리마켓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